간다! 아 아니, 몰라! 보자는 거야? 아, 가! 보자는 거야? 가! 가. 오, 보자는, 보자는, 거야? 거야? 가. 가. 보자는 몰라. 거야? 몰라 오랜만이다 넌 누구냐는 거야? 요즘 야. 너네들 너, 우리 많이 의식한다고 하던데 넌 누구냐고? 나네 라이벌 안 달아 <웃음> 얘고잉크였잖아 고잉터 고인쿄. 도세봉초였고 라이벌 <웃음> 그냥 똑같네? 참나 <웃음> <웃음> <웃음> <장난, 웃음> 야이리나도 2차 안 성징 안안 왔어 안 어. 얘는 내세울 게 키밖에 없지 응? 너 뭐가 있냐? <웃음> 마음이 커 <웃음> 마음이 정말 크지? 마음이 커. 이해심이 크지? 안다안다다안다다다 아, 다 이해심이 크다. 아, 이해심. 우리, 우리 팀에 오고 싶으면 어. 언제든 와. 난다 안아줄 수 있어. 안 갈게. <웃음> 안아주면 안 갈래. <웃음> <웃음> 그나저나 우리 오늘 오랜만에 어. 겨울 방학이 된 만큼. 그치? 그래. 아, 우리 겨울 방학이야. 어 이제 오늘 겨울 방학이야. 아. 아. 오늘 어. 재밌게 놀고 가자. 어. 뭐 하고 놀 건데 우리? 일단 어. 오늘. 안 따라, 나랑 승부 좀 보자. 그래, 너 승부 좀 보자. 그럼. 그래, 승부 좀 보자. 오, 좋아. 오, 좋아. 아주 그냥, 아유. 좀 이따 급식실에서 보자. 오, 오, 오. 오늘 방학인데, 뭐, 급식실이야. 끝나고, 끝나고 나온 거 아니야? 우리 방학 났다고. 아니, 근데 어떤 게임을 뭐할 건데, 어, 오늘아 뭐, 아, 뭐, 아 야, 뭐, 야, 야, 야. 잠깐, 잠깐, 나 그래서. 뭐야? 어? 너뭘준비했어 뭐, 뭐, 준비했어? 너무 기대돼. 오! 어? 뭔데? 선슬리판이야 이거 순철이 건데? 아, 내걸좀 맡겨놨어 맡겨놨 아, 아, 아, 아, 아, 멀리 던지기 할까 우리? 신발 멀리 던지 갈래? 좋아 좋아 좋아 재밌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우리가 게임을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 때까지 아. 선공을 이걸로 이긴 팀이 네. 알아서 하기 좋다 좋다 그럼 어떻게 선을 어떻게 아, 하지 돼? 야선 아, 이렇게 아, 하면 되지 뭐어왜안그어지안그어너 맞지? 너안래 맞지? 우리 잔디구장에 써가지고 선 있어 선 있어 야, 뭐, 각 팀에서 뭐 그럼 한 명씩 뭐 나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자. 오케이. 야, 차 놓고, 차깽깽이로 자기가 자기 신발에 서 있어. 그래. 어. 어, 야, 그거 좋다. 승철이 먼저 어? 해봐 아, 어, 잠깐만, 바람 불거든 우리 팀부터 할게. 빨리 해. 시간 없어. 고! 야! 아,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잘한다 진짜 못한다! 너깡이로어디서 있어! 준이 문준이 보여줘! 없어. 야 하다가 누구 사람 맞으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 그런 거 잘... 오케이 알았어 어. 야 보증만 뭐 들으려야지 참... <웃음> 싫다면 싫다고 해줘 그냥 나 그게 더 편해 <웃음> 마음이 야 아, 편해, 받아줄 그래. 건 고마워. 받아주고 야 지원방송 꺼! 그래 너 메인방송 해! <웃음> 문준이 방송! 아문이 진짜 시끄러워! 오 문준이! 야, 방송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다음 잘한다. 그다음 호랑이에 호랑이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한다고 어, 과연 순영아 아이템꼈어 바로 앞일 거 같은데 안 호랑이 씨?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야 저기야 아. 바로 저기야 딱봐도안될거 같아 야 소래 그래? 시선이 바로 있잖아 호랑이 씨와 호랑이 씨오와 와. 신발, 근데 신발. 형, 지면에 닿는 걸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쪽아닌가그첫 <웃음> 번째 간는데아 <웃음> 일단 라기 때문에 그래. 간 걸로 가자, 간 걸로 그래, 간거 해줄게 어. 자, 그다음 바로 나케게도겸 네. 어, 아, 어. 가자 사람 맞으면 엉덩이를 어, 아, 해. 해. 그래 그래, 아, 정말 알겠다. 좋은 아이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좋은 아지그 전에 안 맞추는 게더 중요하지? 네, 하나, 둘, 셋오알오오오오오오오오 에아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자아 넥스트 김민규 넥스트 김민규 같은 편이야 그러면은 넥스트 티노 -no. 나는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이야 야야그럴 그럼 너 빨리 해 우리 팀 약간 종특이 뭐 컨셉을 그 부여해주면은 정신연령까지 낮춰버려 자채본을오두 개명 그래. 얘기자 어 그래 그래 아니게 되니까 두 개명 맞추고 엉덩이 이름 써아 그럴까? 잘했을 컴온 사람 맞으면 엉덩이 이름쓰기 엉덩이 이름쓰기 엉덩이 이름쓰기 엉덩이 이름쓰기 골라가 와우 오보잖아 잘했다 한엉덩 어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 자 레츠고 다음 나게어 우자 우자 아, 엉덩이 야 조심해 마, 맞을 수도 있어 맞으면 엉덩이 이름 써야 돼아이써너 이름 엉덩이 해 그냥 그냥 가만히 써자 갑니다 맞춰줘 안 가네 딱 중간이네 승관아 기대된다 나는 어떻게 보면 구기 종목이거든 발로 하는 거여서 <웃음> 우지 형 혹시 어? 조심해? 알았다. 지훈아 조심하래 와. 엉덩이! 안돼 조심! 아이고 어 엉덩이로 쓰기 아니 아니 아니야 그 거치대 있어. 맞았어 삼각대 맞았어 감독님이랑 사이좋게 서 있어 너 거치대 안에 들어가 있어 거기 안에 도착했잖아 찾게! <웃음> 와, 나이 와, 나이 와, 나이 아, 뭐야? 감보인 거야? 그냥, 민기야! 아 네, 가보자는 거야, 가보자는 ]AH 거야 안 보고서 거야? 그나 okay, 한다 오케이 아, 명호 할 거야? 그래, 명호 해 명호야, 너는 그냥 던져만 줘? 어? 잘했다 잘할 것 같아 오, 명호, 명호 명 뭐야? 야, 명호, 명호 잘하는데? 야, 팀잘 뽑았다, 팀잘 뽑았어 야, 너좀 했다? 초등학교 때좀 연습했나 봐? 원 원해 원래 투. 좋아 오늘. 원우. 오늘다. 오케이. 어. 한 명쯤 맞아줘야 되는데. 아. 우리 팀좀 저조한데? 간다. 정한이 형 가운데 와서 해 가운데. 네. 왜? 여기 사람 많잖아. 아니야 나 여기가 좋아. 네, 맞을 네. 거거든. 간다. 에이 에이 컴온. <웃음> 야. 야. 야. 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다리가 <웃음> 위에서 나온 거야? 뭐? 이렇게 했나봐. 아 정한아. 같이 하고 싶어 확실히 이런 그림이 나와야 고잉이야 맞아 하긴 <목소리> 게야 반갑습니다 야, 야. 야 친구야 와 이렇게 <목소리> 못하기도 어려워 <웃음> 친구야 친구 야 뒤로 주인공 가자 진우 네, 네. 네가 마지막 김민규 이겨야 돼 야, 네. 이겨야 독수리 슛옷 내려놔 옷 내려놔 어? 아, 북동, 북동풍? 동남쪽 위치 <목소리> 파도 동남쪽 위치 도 안다 안다 안다 아, 아유아유아유 <웃음> <웃음> 나은 잘한 건데 무난하다 야, 야 졌어 오케이 우리가 이겼다 아니 나도 저기까지 가서 자리를 아니, 좀 지고 와 좋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밌네 너... <웃음> 자 그럼 우리 뭐할 거지 이제? 야 무슨 <웃음> 게임 할래? 야, 야, 허수아비 허수아비 아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서가지고 참새가 제일 먼저 서는 사람이 <웃음> 이기는 거야 참새 설 때까지 <웃음> 이러고 <이런 거 웃음> 있는 거야? 비틀이고 <웃음> 서비고 <웃음> <사비 웃음> <사비 웃음> 허수아비 하러 가자, 하러 가자. <웃음> 네. 좋아 좋아 따라와 허수아비 렛츠고 보자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아, 아, 거야? 보자는 거야? 몰라, 몰라, 다 몰라. 아, <목소리가> 이게 허섭이야? 아, 이게 어? 철공이고. 아, 이게 철공이지. 어. <웃음> 아니, 지겠지. 이건 <목소리가> 허거 아니지. 아, 허섭이 이거지? 그렇지. 어, 그렇지. 허, 두, 아, 비, 덕. 어. 아. 이리오 나가! 나이 있으면 또 나이 있으면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일곱 명이잖아 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할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구부터할 너가... 거예요 우리 팀이 정확히 아까 내가 네. 그래, 졌으니까 너가 시켜 아무나 그래 너 서서 보혜 중심니까야권수이형 어? 너부터 해 인마 그래 어? 너 철봉이랑 연관이 많잖아 권수이형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이 노래는 바로 짧다 했어 포시 스파이더오할수 있어 와야 오오와 내려와 잠깐 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썼지? <웃음> <웃음> 아, 아 이거 이거였다 이거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 가자 아, 아, 아, 그 아, 그러니까 음, 어 좋아 좋아니까 또멋 스파이더 스파이더 한 밟았다발 맞았다. 발 맞았다. 아, 이제. 아, 네, 오케이. 어디야? 퍽! 발 맞았다. 발 맞았다. 발 맞았다. 어발 맞으면 안 돼. 아, 발 맞으면 안, 네, 안, 안 돼. 이것도 오케이. 한 번만 맞을 거야. 거야.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알아. 이렇게 가는 거야. 나 진짜 심판이니까 잘볼 거야. 예? 씨. 야, 스파이더 오케이. 반도 이용해. 와! 그렇지. 말도 외쳐야 돼. 허수아비 좋아. 자 가자 호시! 어, 내가 운동하는 거 아니야? <웃음> 허! 쑥! <웃음> <수! 웃음> <웃음> 아니 허! 허! 허! 허! 땅을 안, 안 밟으면 되잖아 그렇지? <웃음> 그치? 그치 그치 <웃음> <웃음> 아니야 밟아도 돼 호시야 <웃음> 아부지! <웃음> 정답! <웃음> 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잘아어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이 아비+ 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아보아줘아간아본아춘아재아뭐아뭐아뭐아뭐아뭐아이 아비+ 아이아뭐아뭐아수아는아없아그아오아이아서아아아 가자! <웃음> 나한테는 안 되지. 너한테 어. 자, 자, 갈게. 너무 위협적인데? 허, <웃음> 수! 오, 잘한다. 아, 비.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좋아. 좋아. 이러면 수영이 너가 나갈 때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지, 불편한 그렇지. 거지. 자, 바로 간다. 너네 이제 최한솔! <웃음> 너 나가. 오케이, <웃음> 최한솔! 최한솔! <웃음> 어우, 어, 아까 잠깐 해볼걸. 해볼 시작! 오, 간다! 허, 허 수! 허, 수. 허, 수. 아미와 잠깐만 어, 아, 아, 그 약간 다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어떻게 아, 할지 감그 오지? 엉덩이, 이 엉덩이 엉덩이, 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팡팡 엉덩 간다 가라 엉덩리 엉덩 엉덩리 열심히 어려우겠다 아, 자,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가, 빨리 가. 한동 어수, 허수 한동을 못 받았네 아, 비. 아, 오케이, 다음 사람 빨리빨리 나올게요, 에스쿱스 아, 우리 팀 오케이, 갑니다 월드와이 오가네 <댄스쳐> 허수아비 <댄스쳐> 끝난 거 <것> 같은데? <댄> 어, <웃음> 어? 뭐야 뭐야? 오야 이거 나를 야, 밟고 이거... 지나가라 어, 잖아 어, 그럼 밟으면 어떡해? 어, 밟으면, 어, 어떡해? 밟으면, 밟으면 어떡해? 쥐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밟고 져도 돼 어. 지뢰야 <웃음> 오케이 잠시 삼삼 누가 없다 민규 어쩔 해. 수 없다 이렇게 민규 오케이, 야, 여기에서는 만들어줘야 돼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 아, 몰라 맞아, 몰라, 맞아. 몰라. 어떻게 만들어버리면? 뭐 이렇게 점프해서 뒤로 해서 엉덩이로 안던가야 민규 밟으면 큰일 나 민규씨가 이끌어도 안돼 된거 같은데? 야 일로 온다고 진짜야? 아, 진짜 온다고? 아, 진짜 온다고? 야비기 안돼! 야비기 안돼! 야, 아, 야 건질 편해. 거면 제대로 했어야지 야 이거 제대로 하놓고 그냥 파열돼 오케이 파일러. 오케이 승관이 승관이 승관아 여기 막아라 아, 좋았어 가자 어, 아, 승관이 바로 벌려 아 너도 일로 왔다고? 아너 진짜 막. 어 다가 안돼 우와 일로 왔다 야가가반동반동 그렇지 반아 한동 그렇지 아아 이리 와야 했잖아 이리 와야 했잖아 이리 와야 했잖아 야넌왜 이리 이제 너갈수 있잖아 너 위험하게 안가 가자 준훈이자 가볍네 오늘 등인데 야야야야 어, <웃음> 잘, 잘, 잘 야, 어, 야, 야, 맛있어? 맛있어? 야, 잘, 여기 야, 잘 먹는 거 여기 잘 먹어 게 <웃음> <먹. 웃음> <웃음> <요게> 맛집이네 역시 <웃음> 세봉주야맛있어야복 아, <웃음> 지금 복근도 하고 있는데? 복근도야 <웃음> <웃음> 근데 반도 잠깐만 <웃음> 반도를... 어, 앞뒤로 <웃음> 앞뒤로 아 근데 이렇게 오래서 <웃음> 있는데 아니면 너로 대박이다 <웃음> <웃음> 아니 대박이다. 형이 발 앞으로 한번차 이거 아, 아, 반동을 어떻게 줄 거야. 야, 반동이, 반동이 잘안져진다 아, 반동을 이렇게 앞으로 아 그래 그래 그래. 타듯이타아 됐다. 아니야. 아데너을 뒤로 빼지 마. 응을 뒤로 빼. 발을 뒤로 빼. 발 아니 반동 이아먹는안 돼? 뚱뚱한데 아, 비면 반동이, 반동이 안, 안 되고, 되고 반동이 아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뽑았네. 아+ 너무 아, 쎄서 아, 쎄서 그래.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 아+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뒤로 안방 빠져 발만 아+ 발만 이게 왜냐면 아+ 아+ 근 아+ 아+ 아+ 아+ 아+ 하려면 엉덩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이게 반동이 안안 안 오는 거야 어고리때문에야 뭐그 근데 반동 안 오는 게 잘한다 저거 어려운데 아니 나도 <웃음> 나도 소식하면서 놀랐어 못지나왜 <웃음> 어, 반동이 안 되지? 어, 왜안 되지? <웃음> 나 다. 오케이 원우 예, 전원우 너가 점프 그렇게 잘 한다며 나 못해 오케이, 오케이. 와봐 한번 점프 원해 단다 한 번도 안 하잖아 오, 야, 가벼워, 일단 침대 산다 산다, 산다, 산다, 산다 어 어, 아, 아, 아, 어, 어 닿았어 닿았라 야, 왜 이렇게 못해? 닿았어? 뒤꿈치 닿았어 야, 우리 왜 이렇게 못해? 어.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나 진짜 일로 올 <웃음> 거야? 진짜 일로 올 거야? 야, 그림 한번 만들어야지 주아 형, 가자 초샷 미친놈인가, 엣지? 나 그래서 너무 기대되잖아, 지금 너무 설레잖아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예능에서는 괜찮죠? 안 닿아요 안닿아 비, 와, 닿아요 안닿아 비, 안이아요안닿아 비, 안닿아수조슈아요조슈아요조슈아안다 파이팅! 아, 호, 어, 수, 아, 아 비내손잡 어, <목소리> 아, 아, 야, 너 댄스부 아니야? 나 아, 아, 아, 댄스부지 너무 <목소리> 아, 우리 타면안 돼, 우리 타면안 돼? 네, 잔다, 어, 어. 안다 어. 조심해야 돼오 수, 아, 아 들어, 오케이, <웃음> 이제 <돌아가야> 호시부터 <웃음> 야, 허수 아비로 <앞이로> 들어가면 돼잖아 <웃음> 야, 호시야, 나 밟으면 안 된다? 수, 아, 비에 잡아야 돼 비에 잡는 거야 잡고 넘어가는 거야 코평 다리 사이를 밟아야지 이거 볼 거예요, 이거 단나안단나잘 밟아, 도움닫기 돼, 돼, 돼, 돼 B 나가! 오케이, 정답! 다음 민사야! 준이호호호수수여쭤다봐아 호수 키룸? 오케이! 오케이, 다음 사람! 나지! 네, 번호니 호수아비아 갈게요, 바로 바로! 호수다 왔어, 다 왔어, 아다 왔어, 다 왔어, 왔어, 수 어, 어쨌든 다음이면 탈락이야. 두겸 탈락, 두겸이 탈락. 킬팀이죠, 킬팀킬. 네, 탈락. 승천. 허, 수, 아. B. B. 아, 무서워. 옵시 A사, 너, 진우 탈락시켜야 돼. 허, 수, 아. 내봐, 지금, 나팔 봐. 얘 네. 네. 어, 잡아도 되잖아. 되잖아, 얘를. 아, 맞지. 아 맞지.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아, 씨가 안 돼, 우리끼리. 아? 에이, 야, 너 이렇게 더 돼? 아, 진짜. 에이, 아, 아, 다다 아, 진짜. 허! 어, 수! 어, 어, 아, 어, 아, 가자! 여기가. 팔이 탈 것!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수! 어, 아. 아,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어, 바이브레이션. 어, 이거 이거 보자 안다 안다 다 안다 그러면은 아, 아, 재미를 아, 위해 안 봐주겠습니다 어, 아니, 아니, 안한 번만 한 번만 재미를 위해 한 번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디노야 반대 방향으로 가 반대 방향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명호야 야 진짜 홀드 하고 있어 야 호사비 홀드 하고 홀드 왜 그래 왜사비 홀드야 야 같은 팀이지만 좀 별로야 너좀창피해 같은 팀이지만 좀 별로야 너 엉덩이 진짜 오케이 갈게요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작 영영, 나 진짜 가만히 찐것 같아. 어, 어, 어, 너무 어, 많이 갔는데? 어, 어,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어, 어, 어, 어, 발, 발, 발 순간. 아니, 아니, 접지지, 접지, 어. 접지로 중간. 가는 거 중심은 잡게 해줘. 아니, <웃음>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어, 그렇게 하면 인정. 그렇게 하면 인정. 조슈아가 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조슈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중심 잡는 거안 돼. <웃음> 정정 당당하게 할게요. 허해요 지금 자, 수압이. 어. 수압이. 어. 수압이. 수압이. 수압이. 수압이. 수압이. 뭐. 수압이. 수압이. 뭐. 수압이. 수압 아네 아, 아, 명이야. 에이, 아, 네 명이야. 에이. 야 안다 좀 안다. 우리 한 육타. 안다 안다 다 안다. 야 우리 이거 재밌니까한번더 할래? 그래 그래. 그럼 어, 그러면은 해, 우리 게임을 하나씩 해야 되니까, 어. 되니까 어. 그러면 방금 거 연습 게임하고 그냥 지금 다시 해형 아, 아, 정정당당하게 하자며. 아, 심판이 편파 판정하면 어떻게? 아, 그러면 은 아. 나는 그냥 팀을 안가질게나 아, 아, 어, 그냥 팀안 하고 심판 할 테니까 다시 그냥 연습 게임하고 처음부터 할까요? 아니야 싫어. 우리가 이겼는데 그래서 그럼 본회의 기... 편을 한번해야알아저 그래. <웃음> 피처리에서 <웃음> 살려주세요 어나 클립으로 떼서 <뗀어>, 나 스트레스받 <웃음> 다 <때마다 나, 웃음> 알겠어 그러면 모든 게임, 게임 야도기바 <웃음> 모는 게임을 다두 번씩 아, 할게요 그럼 여기 두 번씩 하면 결판이안 나잖아 그냥 상황 보고 해야 그러면 내기 거고 한판 합시다 내기 할래. 한 운동장 한 바퀴 <웃음> 돌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좋 어, 운동장 어, 한 바퀴 어, 아, 좋아 이스그 대신 아, 전략질주로 돌기 아니, 어, 적당히 못. 하기 싫고 좋다 어전략질주야막 그냥 살살 <웃음> 달리면 안돼 <웃음>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웃음> 야, 깽깽이 안 되고 비비게 안 돼요 비비는 순간 바로 허, 수, 아, 비예요 순간 아 거기 있지 말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둘다그껴 영혼적으로 해야 키면 아,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이스쿱스 가자 허, 수, 아, 비 오케이 여기 제일 편해 허, 수, 아, 비 <웃음> 뭔가 지나갔어 어려울 텐데 첫 번째가 거기까지 가면 허, 수, 아, 비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 어, 아, 잘한다 간다!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헤이! 한번 봐줄게요 뭐야? 너 반동을 반대로 가야 되는데 저기서 또 반동을 반대로 가야 돼 빨리 빨리 호수야 할게 미안해 반동을 파, 수, 어. 아, 비 오케이 돼요 어 됐어 됐어 전화는 보여줘 수 허, 수 아비.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어. 사실 여기 넘어가는 게 제일. 야! 야 나, 나, 나, 얼굴이. 이 지는 거다. 허수! 허수. 허수? 근데 많이 안 가는 게 좋은 거지. 아비. 오케이. <웃음> 어, 오케이. 야, 근데 어, 먼저 어, 나가는 때부터 아, 들어야 저, 되잖아. 뭐 안타까운 거지? 가면 어, 아, 안 된다? 봐요. 허. 어, 수아오야 <웃음> <안 됐어. 오케이. 웃음>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 어, 나가네너 어, <웃음> 떨어질 거 느끼고 아, 바로 그냥 아비로 나가주네. <웃음> 야 승호야 너 진행이나 해라. 해라. <웃음> 인준이한테 지켜. 아 좋쇼야 좋쇼. 오 위험해요. 참면끝나면 끝나는 거야. 담면 끝. 수아안 봤어 아비 오케이. 오 가림 뭐해? 오늘 뭐해? 야 잠이 흐지 나가는데. 아 그런가? <웃음> 어차밀 일로 지나가고허수아비어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올리겠냐 다면 안돼 다면 안돼 <웃음> 지금 알겠어? 멤버들 허수아비어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다면은 어. 탈락 어?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야, 어. 어. 야, 잠깐만. 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어. 어. 어.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여기만 담면되는 거잖아 오케이 인정 허수아비오 대박인데 착하다 원샷까지 가져갔어 어, 쪽비가 똑같은 전쟁으로 어. 둘이, 둘이 지금 쿱스랑 혹시 다는지 보여야 아, 돼요. 아. 어, 났 어! 다어다어다어다다 어? 지금 어, 둘이, 둘이, 닿는, 어, 거 아니야? 아니, 둘이 내가, 닿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있었잖아 얘가 아웃이야 얘가, <웃음> 얘가 어? 내가 지금 우시. 둘이! 둘이 우시. 닿는 거 아니야? 선배님 지금? 도그에도그에 닿았어 아, 아, 안 닿았어 안 닿았어 나 심판이에요 이렇게 해요 나 누구 팀 아니야? 정한 심판님 진짜 봐요. 꼼꼼하게 보신다 아, 아, 이제 나요. 움직이지 마 오케이 봐요 거기 아 그럼요 자가이렇 어? 바로 나가도 돼? 저거 헌데? 안돼안돼안돼 허안 되지 허 하잖아. 만에 나가면 안 돼요 어, 아이 물을 아, 몰랐어 진짜 탈락 탈락 탈이 몰랐어 아니 왜 이게 탈락. 언제 저어 그냥 탈락 이게 진짜 나가게 돼요 자 <웃음> 네. <웃음> 민규 차례. 허수아 아오 탈락 탈락 탈락 탈락 야, 탈락. 탈락. 야, 탈락. 탈락. 야 어. 경기도 쿵돌어 자진몰이 다 오케이 다음 사람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만어안줬어 아니 탈락 탈락 탈락 탈락 아니, 아니, 나, 뭘, 아니, 차지하다, 아니 차지하다. 네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터치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달라, 달라. 아, 됐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웃음> 야, 이거 아무도 <웃음> 못가겠다야 자, 할게 너야? 허, 수, 수 오미야, 막아! 어, 아, 아, 어, 떴다, 떴다 오케이, 아 B B <웃음> 성공! 오케이, 성공! 다음 누구야? 허수아 오케이, 성공! 다음 뭐야? 허, 수, 아, 아. 아? 어, 또 투, 터치! 아, B B까지 다 했어 아, 아 어, 또 투, 터치! 허수 어, 살짝 한말 진짜 학생이때그다하아여기나가생이야 <웃음> <까만에. 웃음> <웃음> <웃음> <유치원생이야. 웃음> 이게 예. 형이딱 돌변하는 그눈동작가 있어. <웃음> 아니 왜냐면 우리한테만 너무 뭐 어없워 근데, 근데 이게 심판이 진짜로 못 보면 끝이잖아. 맞아, 근데 원래 심판이 심판이 진짜... 그런 거잖아. 그래 심판이 뭐야? 심판이 뭐? 다음 누구야? 거기잖아 정. 정. 형이야조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아 수아. 수아. 수이 수아. 수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 수아. 수아. 수아. 아 수아. 아아 어, 탈락. 나 가슴 이야 뭐야, 야나영이랑 가슴 이야 야, 뭐. 계속 반대로 해게 야, 저 같은 팀인데 헷갈리니까 저쪽으로 가. 수. 아. 이. 오, 저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아, 이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 그럼 공한 사람. 청공한 사람. 사람. 어. 3 3입니다3 3, 아, 3, 4. 3, 4. 3, 4. 3 4. 야, 줄줄이 소세지 가입. 가입 오케이. 줄줄이 아오. 소세지 가입. 가 오케이, 나가. 그냥 가. 이 공수. <웃음> 줄줄이 소세지. 수, 수. 오케이. 줄. 돈이가 이겼다. 대공수. 오케이. 돈은이가 이겼다. 오오오. 수. 수. 수. 오케이, 가자고. 근이 가자. 대공수. 야! 오늘 기야 전속이야전등이야 전속, 바보! 우야1등리 우지! 야아 좋아 잘해! 등 바보! 우진 우지 우우 응? 아, 우지 우지 우지 아지우 우지 우지 우지 우야우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야 우지 야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 해! 우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지 우 야다 너무 좋네. 얘들아 다음 게임 가자. 오케이. 리가리 너무 좋다. 아 그럼 너무 맛있다음에또 <웃음>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웃음> <웃음> 예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오늘 뭐 하러 왔어? 너 마라톤 동아리야? 저 마라탕 동아리는... 아 마라탕 말고 이게... <웃음> <왜이지>? <웃음> 마라톤 동아리... <웃음> 마라탕 아, 동아리 야마라톤 동아리 있다 전북에 있는 <웃음> 마라탕을 아니, 오전에 마라톤을 <웃음> 하고 점심으로 마라탕을 <웃음> 아, 먹고 아, 나 뛰고 아, 싶어서 아, 온거 아니야 마라탕 아, 먹고 아, 아, 싶어서 아, 아, 온 거야 마라톤인아 근데 잘못 들어왔구나 아, 잘못 들어왔어 마라탕 아이고야... 왜그어